즐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에 가는 날 많은 먹거리들과 정겨운 웃음소리 소화벽화 시장으로 모두 놀러와요 신선한 야채들과 과일들 모두 건강해져요 살아가는 세상에 변해간대도 오랫동안 머물러줘 머물러줘요